안녕하세요 피터옥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23년형 MQ4 하이브리드 순정 프로젝션 헤드램프 튜닝입니다 타이러 패키지를 추가하지 않아 mfr 타입의 헤드램프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방향 지시등 변화를 위해 헤드램프를 변경하는 케이스로 mfr은 할로겐 전구 타입 프로젝션은 데이라이트를 함께 사용하는 2 a 방식의 led가 적용됩니다. 오늘 작업의 주 목적이 방향 지시등 변화긴 하지만 mfr과 프로젝션 전조 등의 차이도 무시할 순 없는데요 비춰지는 곳의 밝기를 측정하는 칸델라 수치는 순중 led치고는 다소 낮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테스터기에 비친 모습을 보면 컷오프라인이 뚜렷하지 않고 얼룩진 것처럼 고르지 못한 mfr의 성을 보여줍니다 프로젝션 다이패드 램프입니다 3개의 프로젝션이 가장 먼저 눈에 띄네요 바깥쪽 프로젝션 2개가 하향등 그리고 안쪽 1개가 상향등입니다 즉 4등식 타입 프로젝션 헤드램프죠 그리고 DRL 미등라인과 함께 사용하는 2 a 이 방식의 LED 방향 지시등이 있습니다 프로젝션 헤드램프를 지원하는 정션박스입니다이 부품을 구하느라 정말 많은 시간이 들었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현재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신규로 추가되는 배선은 MQ4에 맞게 미리 재단해두었으며 순정 방수편을 사용해 작업할 예정입니다 우선 전원 차단을 위해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 후 보호캡을 씌워 접촉을 방지해줍니다 마스킹을 꼼꼼히 한후 프론트 범퍼와 헤드램프들을 탈거하고요 좌측은 프로젝션, 우측은 MFR 타입 헤드램프입니다. MFR을 직역하면 다면 반사경이라는 뜻으로 반사판이 광원의 빛을 한데 모아 프로젝션 렌즈에 초점을 맞춰 직접 노면을 비추는 프로젝션 타입과 다르게 광원의 빛이 여러 개의 반사판을 통해 간접적으로 넓게 조사되는 방식이 바로 MFR입니다. 광원은 같지만 구조적인 차이점으로 인해 야간시야와 관련된 기능적 측면에서 프로젝션과 차이가 존재합니다. MFR과 프로젝션 커넥터 차비 위치가 달라 기존 커넥터를 그대로 사용하기엔 선이 너무 짧습니다. 선이 끊어진 실 정도로 있는 힘껏 당겨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 배선에 무리가 가기에 끊어지거나 손상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14핀 커넥터 2개 총 28핀의 배선들을 모두 연장합니다 지침서에 명시된 굵기를 준수해 배선을 연장하였으며 납땜과숙축 튜브 그리고 콜게드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를 이용해 외부이 물질이나 수분 유입으로부터 안전하게 결성 및 보호하였습니다 신규 배선도 라이트 커넥터와 동일한 방식으로 마감 후고 고정용 타이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범퍼 탈 부착 시 간섭이 없도록 깔끔하게 고정시켜주고요 프로젝션 헤드램프를 장착 후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텐션 없이 여유롭게 자리하는 커넥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내작업입니다 기존 정천박스를 탈거 후 사양에 맞는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이 부품을 왜 교체해야 하는 질문을 간혹 받는데요 MFR이나 프로젝션 모두 같은 광원을 사용하게 되지만 전력소모나 제어 로직이 다르게 되어 정천박스를 변경해야 제조사에서 의도하는 내구성이나 성능을 보장받게 됩니다 실내 배선 작업은 순정핀 삽입을 통해 커넥터와 확실하게 결속되도록 했으며 면 테이프로 테이핑해 잡소리를 방지해주었습니다. 탈거의 욕순 조림을 마친 후 배터리를 연결해 작동시켜봅니다. 시원하게 잘 들어오네요. 방향 지시등 역시 정상 속도로 작동합니다. 이제 라이트 조사각 조절을 진행할 차례입니다 작업에 사용되는 라이트 테스터기는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도검사를 받고 있어 정확한 조절이 가능하며 할로겐, HID, LED 광원 모두를 지원합니다 라이트 테스터기와 차량을 정렬 후 선행 및 맞은편 차량 눈부신 방지와 더불어 정확한 곳을 비출 수 있도록 조사각을 맞춰줍니다 조절을 확인한 운전석쪽 수치고요 동승석 수치입니다 칸델라는 광원이 비춰지는 곳의 밝기를 측정하는 국제 규격입니다. 상황별 점등 모습을 확인해볼까요? 얼룩지게 비추던 MFL과 비교해 프로젝션은 깔끔하고 뚜렷한 커플 라인을 보여줍니다. 진단기를 이용해 DTC 체크 후 출고합니다. 깨끗하게 잘 작업되었습니다. 좌측은 작업 전, 우측은 작업 후 모습입니다. 프로젝션이 주는 구조적인 장점은 물론이고 LED 방향 지식 중으로 바뀌어 훨씬 세련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상 소렌토 MQ4 하이브리드 순정 프로젝션 헤드램프 튜닝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톡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